되게 유유히 헤, 헤엄친다. <웃음> 아이야, 네 거야? 네 거야? 아이 야, 거야. 니꺼야? 니꺼야? 하이꺼야. 하이, 가져와. 하이꺼잖아. <웃음> 이리 와, 이 와. 나와 수영하러 가. 페퍼 이리, 페퍼 이리 와, 하 이리. 와. 야, <웃음> 안니 들어오고. <웃음> 페퍼 이리, 페퍼 이리 와. 빨리, 빨리 이리 와. 빨리 이리 와. 페퍼 이리, 이리 와 이리 와. 어지. 안돼 안돼 안돼 안돼. 밀어 얘, 코로 와 밀어. 지로 계속 안돼 <웃음> 안 안돼 안돼 안돼 어, 물이 온도가 딱 괜찮네. 해코야 너도 해 봐. 물 온도 되게 좋다. 온도가 어. 너 25도래. 어. 어? 응. 그러니까 여기서 해봐 봐. 어? 아 <웃음> 뭐야. <웃음> <웃음> 아, 거기 아니야.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가자와 하이 가져와 가져와 가자가자와가자와 하이 가져와 가져와 가자와가자와가자와가져가져 가져와 가져와 울려주세요 어우 해앤버 페퍼야 너도 좀 해봐 페퍼 해퍼 안해? 너뭐야고 왔어? 페퍼 이리와 이리 이리 와. 해프, 꼭! 해프, 이리! 너 하이 하잖아. 다 가져와. 혼자 난리 났어, 하이. 거, 어디가? 이게 되게 유유히 헤엄친다. 하이야네 <웃음> 거야? 네 거야? 하이 거야? 하이 가아와거이아잖아 하이 가져와 하이 거잖아. 할 거잖아. 뺏거라아아할거잖 혜희야 가져와, 해코야, 응. 너 뭐해? 너도 돈 냈는데? 옳지! <웃음> <엄마야>. <웃음> 여기서 놓고, 여기서 놓고, 이제 올려주고 저거 <웃음> 고 <웃음> 너 수영 잘하잖아 해빈 꼭! 이리 아 페빈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알았어 나가자 운동장 가자 이리 와 원반 할까? 원반? 나가서 원반 할까? 애들이 뚱뚱해졌어. 아이고, 뛰어. 언니한테 준 거예요? 나, 이리야, 이리야. 던질게.